네 반갑습니다 유창현랜드 암무로모입니다아또 오랜만에 예, 새로운 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플러스 마스터 이제 테이블 클램프 있죠 테이블 클램프가 이제 순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기고 이제 볼트 고정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T80 T150 Tmx 이런 제품들은 이제 여기 손자의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게 들어 있고 T300 T500, 뭐 TSPC 이런 것들은 이제 금속 레버로 되어 있는 게되어있고 그렇죠. 요게 요 볼트, 요 레버 부분도 굉장히 잘 부서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다리 부분도 파손돼가지고 제가 예전에는 이제 순정 이 클램프를 좀 취급을 한동안 했었어요. 근데 네. 너무 이제 비정기적으로 입고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튼튼하지가 못해요. 새로 사셔가지고 가신 분들도 뭐또몇 개월도 안 돼서 부서져가지고 다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새롭게 이제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품은 요렇게 생겼고요 뭐딱 봐도 굉장히 튼해 보이죠 이제 볼트 레버부분도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이제 클램프 레버를 사용하고 을 있고 어 여기 볼트도 스테레스 볼트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고정하는 고무 다리 부분도 이제 순정은 발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요 플라스틱에 미끄럼 방지 패드가 붙어있는데 아예 이제 산업용으로 쓰는 고무 다리를 적용을 했고요 본체도 3D 프린팅으로 된 부분하고 CNC 가공된 파츠들이 조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부분의 내부에 철심이 박혀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에 리얼 카본도 사용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정말 오버 스펙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까지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가지고 <웃음> 예전에 이제 아답터 만드는 것처럼 이제 실제로 부셔보면서 내구성 테스트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클램프를 순정 쓰면서 한 번이라도 부셔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뭐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예, 네, 제가 부서지면 AS까지 해드릴 거니까 어, 안심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다른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제품이긴 한데 뭐 장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순정하고 비교하는 것들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사용법은 순정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땅한 테이블이 없어 가지고 그냥 여기 널은지에다가 했는데 모델은 뭐트러스 마스터 뭐 T150, T300, 뭐 T500, Tspc, 뭐 Tmx 뭐다다 다 적용됩니다 T80도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밑에 볼트로 고정해서 요런 식으로 다 고정하는 방식은 트러스 마스터 제품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쪼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산업용 클램프 레버에 다 있는 방식인데, 얘를, 이렇 해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고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우고좀덜 조였다 싶으면은, 이렇게 내린 다음에, 또조우고 이런 식으로 조우고다조여졌다 그러면은, 내려서 위치를, 이런 식으로 다리가 안 걸리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편한 방법이죠. 네, 뭐,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되고요. 전체적으로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되고, 다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순정하고 비할 없이 신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날려봐서 예전에 제가 그 아답터 강도 테스트 했던 것처럼 뭐 그런 날올려보는거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 이상하고요. 검색으로만 찾아봐도 어 또뭐 다리 부서진 거, 뭐 볼트 레버 부서진 거 굉장히 많이 찾 낙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봐도 이제 비교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순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이즈는 어차피 뭐 비슷합니다.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방식 자체가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받침 부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두께감도 있고 그래서 여기 사이 공간이 순정보다 사이 공간이 여기 얘가 다리 때문에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그냥 단지 에 튼튼하다. 어 고정도 훨씬 튼하게 되고 이 제품 자체도 튼튼하고. 네, 구조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청하게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무게가 일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딱 들어도 어, 굉장히 무게 차이가 나고 자 순정 무게 156g 나오네요. 볼트 이런 거다 빼고요. 제가 만든 걸 올려보면 자 410g 무게부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무게를 왜 비교를 했냐면은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교를 했을 때더 무거운 쪽이 훨씬 튼튼합니다 가볍게 하면서도 튼튼하게 하는 뭐 카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에 그런 건좀 논외로 하고 어 그걸 저걸 카본으로 통째로 만들었으면은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웃음> 그래서 그런 가격대 성능비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무거울수록더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어, 새로운 제품 소개해드렸구요. 트러스마스터 강화 페이블 그래프.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원래 순정 제품이 이... 따로 가격이 매겨져 있지는 않아요 따로 이제 파는 제품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어, 해외에서는 한 3만원에서 4만원 돈그 정도로 팔고 있는 곳이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레버로 된 거는 한 2만원 선에서 금속 레버로 된거같은경우는한 3, 4만원대까지 이렇게 가격대가 유지가 되어 있었고 제가 어, 만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6만6천원에 올려놨는데 뭐 사실 6만6천원이라고 해서 순정 대비 비싸다라고 당연히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부서지는 거 생각 몇번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뭐 제어 스는 무조건 이게 이득입니다. 뭐 저도 이게 판다고 해서 그렇게 뭐 그렇게 뭐 남지도 않아요. 들어간 재료들이 다들 좀 굉장히 오버 스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절대 뭐 비싼 가격에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저도 사실 이게 뭐 얼마나 사람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웃음> 어쩌다보니 이제 생각은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에... 카페에서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준비를 해봤는데 뭐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이시면은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서지는 일은 없을 거고 본체에 그 나사 산이 부서진 부서졌지 이게 부서질 일은 없을 겁니다 <웃음> 예, 그렇게 해서 뭐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